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꿀잠에 미친 남자 꿀미남 청풍소장 라이브 앤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정말 각양각색의 방송들을 하고 있더군요 음. 근데 어떤 거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떤 거는 아, 에이 하고 넘어가버리는 것도 있고 음. 아, 나는 어떻게 보여지 어떤 거 같으세요? 아, <웃음> 아, 그, 아, 그, 어떤 거 같으세요? 본인이 생각할 때? 아, 조회수로 봐서는 <웃음> 아, 어떤, 막, 조, 어떤 막, 조회수를 원하시는데 그러세요? 우리는 아, 그 음. 코골이 무업이 있는 분들한테 어,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재미를 하네요. 추구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음.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방송? 그럼요. 일방송꿀잠 t v 그게 어, 그 소장님이 살아가는 그이 삶의 철학이시잖아요. 어, 여러 여러 사람 재미는 가, 간간이 그래도 재미도 있어요. 제가 <웃음> 하는 말 일단 유익하고. <웃음> 재밌고, 재밌고 음. 돈이 그러니까 되고, 돈까지 되고 음. 이 일을 할수 있다면 음. 참 행복한 일이겠다. 음. 근데, 어쨌든, 재미라는 측면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게꼭 재미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음, 뭘 하면서 보람을 찾는 것도. 그럼요. 생각하고, 그럼요. 정말 그 환하게 웃는 고객들의 음. 모습을 보는 것도 그럼요, 재미죠. 음. 음. 그리고, 아, 못할 것 같다. 이거 어렵다. 음. 힘들겠는데 했는데 음, 음.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도 큰 재미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생방송인데 일단은 음. 고객님이 호출이 왔나 보니요 어, 고객님 오셨대요? 고객님 예약 좀 늦으셔갖고 네. 음, 네. 다시 시작하는 어, 걸로 약속을 안 지키는 고객님은 <웃음> 유아요. <유화여. 웃음>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